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연표가 바뀌었는데요. 무엇이 문제가 되었었느냐? 맨 위를 보시면 가야 건국도 아니고 수로왕의 지규도 아니고 마치 부족체들이 합의체로 웅성웅성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성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일본 서기에 근거한 알라라는 지명이 삼국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라라는 말을 차용하여 마치 일본 서기에 있는 알라라는 말이 변형이라도 된 것처럼 아라 가야라고 하면서 마치 일본이 조작한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가야가 멸망한 것처럼 그 연대를 맞춰가지고 장난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뀐 결과 건국이란 이름과 수로왕 즉위라는 말이 일단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대정부주리에서 알아가야 얘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건 국립중앙박물관이 알아서 알아가야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까봐 알아서 삭제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대목입니다. 카르텔 지들이 막강해봐야 국민들이 몰라서 막강한 것이지 국민들이 알고 행동하면 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